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개론 제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주로 전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장 1절 전기란 무엇인가 에서 어, 세번째 편이 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전지는 이제 건전지 라든지 축전지 라든지 예, 니켈 카드뮴 전지 라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기를 일으키는 힘 기전력 기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자기와 전자기 유도의 초안부 개념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키리호프의 법칙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항목 그기르협보의 법칙 앞전에 있는 히트스톤 브릿지 저항회로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건너뛰었는데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히트스톤 브릿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류전압저항에서 히트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키리오포의 법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진도 문제 상 우선 전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키리오포의 법칙 정리를 나중에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뭐 기전적을 일으키는 게 전제의 목적이니까 기전적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죠. 죠그 그렇죠? 전기를 일으킨 힘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전제는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그 원리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탄소와 연 건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전지가 있죠 그 다음은 뭐 수은전지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어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동그랗게 생긴 조그마한 전자기기에 넣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카미뮴 축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자동차 배터리 같은 이제 납 축전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축전지 자체는 내부 저항인데 이건 이제 생략을 하고요. 용량의 단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지 연결은 뭐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인데 일반적으로 직렬 연결하고 비슷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전지 하고 이제 축전지 취급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조금 있다가 제가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휘트스톤 어, 키리호프 법칙에 대해서 그 전압전류 법칙을 써서 요 예제 문제를 풀어보는 어, 그런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전지를 좀 하다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휘트스톤 브릿지 인데요 휘트스톤 브릿지는 정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마름모골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전지가 하나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휘트스톤 이라고 하는 분뭐이 학자의 이름인데요 지금 다리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브릿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P, X, Q 이렇게 알고 있는 저항을 늘어놓습니다. 늘어놓고 모르는 저항을 한 변에 놓았을 때 마르모골 모양이잖아요. 가운데 전선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달고 그다음에 그 앞에다가 전기가 흐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 전류계를 탑니다. 갈바노메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전류계를 합니다. 검류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전류의 양을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저항 R 저항의 크기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자 할때 사용을 합니다. 자. 정밀 저항을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여러 종류의 센서를 이용해서 변화량을 측정하는데도 주로 이용되는 회로입니다. 왼쪽 그림, 요 그림에서 그죠? 요 그림에서 급류계 G 여기에 붙어 있는 요 계기입니다. 검류계 이제 전류의 흐름을 체크하는 기계 중에서 굉장히 정밀한 기계를 검류계 갈바로메타 갈보노메타의 약자를 써서 G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금융의 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거 평행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게 조건입니다. 요렇게 연결해 놓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잘못, 저, 저, 저,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즉, C하고 D 사이에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갈바멘타의 바늘이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p와 x, q와 r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c와 d 사이에 전이차가 0이라면 평형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 마주 보는 장 p하고 r, x하고 q의 곱은 즉 p 곱하기 r, Q 곱박 X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마주보는 저항의 고분 같다 요게 휘스트 트스톤 브릿지의 에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를 넣어서 그죠 전류가 요렇게 흐를 때 a 점에서 분기가 되잖아요 분기가 되고 c 점을 거쳐서 b 점으로 가고 d 점을 거쳐서 b 점으로 갈때 c 와 d 사이에 전이차가 있으면 또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흐릅니다. 바른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C점하고 D점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평형상태에 있으면 전류는 이렇게만 흘러가겠죠. 이런 경우에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같다.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P 곱하기 R은 Q 곱하기 X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같다. 얘가 이제 2옴이고 그쵸? 얘는 x옴이고 얘가 4옴이고 얘가 5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주보는 저항이고분 같으니까 4 곱하기 5이2 곱하기 x가 되겠죠. 그죠? 그럼 x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20이고 그죠? 여기 2 니까 10분의 1 0.1이죠 그죠 0.15 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제한값을 알고 있는 세개의 제한값을 사용을 하여 그리고 검 금융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어, 해서 정밀하게 측정하는 어, 기법을 히트스톰 브릿지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정밀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같다. 그리고 금육의 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된다. 평행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 나갑니다 그래서 히트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의 정밀저항 측정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를 이용해서 뭐 여기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 인데 휘트스톤 브릿지를 이용해서 뭐 시편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생겼는데요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가 있는데 이제 힘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겠죠 뭐 본드로 딱 붙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브릿지가 바른서가 안 맞으면 보통 그 저항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교량 이라든지 이런 철구조물에 건축 이라든지 이런거 건설공사에서 철구조물 구조역학 계산을 할때 사용하죠. 얼마나 힘을 받느냐 하는 힘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을뭐 스트레인 이라고 보통기하 얘기하면 늘어난 양 단위 길이당 늘어난 양인데 이제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힘을 면적으로 곱하면 이 전체 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을 해서 힘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데 이제 피터스톤 브릿지가 응용이 됩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로드셀이라고 해서 저울에 들어가 있는 모양을 나타내죠. 여기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 변화량을 측정, 늘어난 양을 측정하는 센서인데, 이 늘어난 양하고 가해진 힘이 비례를 보통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인하고 비례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늘어난 양에다가 뭐 비례상수를 곱하면 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되겠죠 이 단위 면적을 곱해버리면 곱해버리면 그죠 이렇게 곱하기 면적이 a 라고 하면 곱하기 a 를 하면 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교량이 받는 힘이 라든지 뭐 교량을 이렇게 철구조물로 이렇게 교각으로 이렇게 받쳤을 때 그죠 받쳤을 때얘가 이렇게 내리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리 누르면 여기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양 처지게 됐을 때이 무게 자체적으로 걸리는 무게 라든지 또뭐 바람 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교량이 하중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실제로 받는 힘을 계산하기 위한 센서로 활용이 됩니다. 스트레잉 게이지 실제로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박판으로 생겨 가지고 어, 필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구조물에 본드를 사용해서 밀착을 시키면 구조물과 같이 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어, 그 늘어났을 때 저항변화량을 측정해서 을 스트레인 양을 측정합니다. 을 이런 경우에 휴트스톤 브릿지가 사용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지는 뭐 우리가 일상사안에 많이 쓰는 탄소 화연건전전지건전지가 어, 있죠. 그래서 전지는 화학전지하고 물리전지, 연료전지 뭐 이런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화학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어, 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우리가 e n 일반적으로 r e g e 는 r e 는전지 r e genre, genre, genre, genre, g e 전지도있 e n r e genre, genre, genre, 리튬 이온 축전지에서 휴대폰 배터리로도 많이 사용되는 축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말부를 수 있는 납속축 축전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지를 만드는 원리는 화학 전지, 화학적 방법인데 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전기분해 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액입니다. 묽은 황산 용액입니다. 그래서 묽은 황산 용액 안에 구리하고 아연판을 양극으로 집어넣으면 구리가 플러스 극이 되고 아연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죠? 구리하고 아연을 집어넣으면 이게 황산 구리, 묽은 황산 용액에서는 용액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리도 녹고 아연도 녹는데 이온화되는 경향이 아연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온화되는 경향이라는 것은 최외각 그 전자가 잘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먼저 녹아서죠. 양이온으로 바뀌면서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연이 녹아가지고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판에는 이, 이 마이너스는 전자 두개 원자 하나당 전자 두개의 전자가 이제 남아 돌게 되는 거죠 전자가 다른나게 됩니다. 이온이 되면서 아연 아이언, 아연은 전자 두개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으로 바뀝니다. 요 녹으면서 그리고 이두 개는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서 자유 전자로 돌아다닙니다. 얘네들이 그죠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꼬리 쪽으로 가면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구리판에서 아연판 쪽으로 그러니까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전기가 어 흘러서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묽은 황산 같은 경우는 황산 자체가 이제 수소 원자하고 황산 이온으로 이제 이 해리는 이제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해리된 상태에서 이제 아연판에 남아 있는 음전기가 도선을 통해서 구리판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행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고 하기 때문에 전자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 게 되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이 이 전자가 이제 전액 속에 수소이온하고 결합을 합니다. 밖에 나와 있는 이 전자가 수소이온하고 아무래도 물분 황산이 수소하고 방산이온은 나눠지다 보니까 수소가 H+, 플러스죠. 외곽전자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얘도 전자가 필요합니다. 전자가 필요한데 요 자유전자가 여기에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수소 분자가 되어죠 수소 가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올라옵니다. 요게 이제 구리판 위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 결과인가 그 전자를 밖으로 내 보내게 되는 아연판이 응극으로 돼가지고 그양 전극 사이에서는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전력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기 분해 작용을 활용을 해서 전지를 만듭니다. 다만 이제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점, 그 기전력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부작용 때문에 기전적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 좀 줄어들거든요. 분극 현상이라든지 국부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첨가한다든지 하는 상업적 방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힘, 기전력 발생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그물은 황산에다가 구리 아연 극을 구리 극을 양극 아연극을 음극으로 해서 집어넣고 전선으로 연결하고 뭐부하를 이렇게 걸면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요 원리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전지를 만듭니다.